Wouldn't knock many out. Kagak Samsung and Manan s b g t n Johns Hopkins, cut these groups aid by one thousand dollars per student and still increase net revenue. Revenue bar. 음. What's 그러니까 the calendar the w l 아, d Ah, that's an avenue. Changs an avenue. 웨이베뉴는 어, 어. 수익이란다네. 어. 존스키스는 이러한 그룹들의 보조금을 그 사, 삭제하기 시작했다. 아, 버래 삭제했다. 네. 그만천 달러까지. 학생당 천 달러까지 삭제했고, 그 다음에, 네. still increase net, 어 net... 그런 네. 이익은 네. 네. 증가하고 네. 있다. 네. 네.